안녕하세요. 천사현 홀입니다. 오늘은 추억수한 시리즈 제8편 정보훈 선수입니다. 정보훈 선수는 91년도 미스터 코리아구요. 미스터 아시아에서 체급 우승을 무려 6번이나 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레전드 보디빌더입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구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30세 작년도 비슷한 코리합니다아시아마 소무수에 해서 그날의 수에서습니다이수에 의해서 듣기만 씁니다 미가니다이제다자하시이 가장 Kita akan c o b m a n r a a g s sampai jumpa di sini. s a 쟤는 아마 빗대고 위해 쟤는 아마 빗대고 위 아마 빗대대 아마 쟤대 t i m h o i m i t h o e r e r t t h e e a time I'm o i n g t o v e y t t h o u e e t e I'm o day. i m g t o t i t h o e v e a t e I'm o u t i t h o e a t m e t h e e r a t h o e a t i m h o a v e i n m t h o d w h o t i h o t i h e e a e t i o e a i m o a i m e t o r a t h o a t o r e e t i t h e v e a t t h o e 3 0세요 시간이 10년 이의 문제가 아니라요. 그러면 강도 강도를 불러주기 위 강도를 불러 강도를 불러주기 위 강도를 불러주기 위강도강도강도